공격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뭔가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쓰는 거예요 장식 아니에요 물결표 <웃음>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정말 쓰레기처럼 아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물론 기존에 있던 모션을 가지고 쓴건 맞는데 계승은 하되 거기서 더발전은한건 눈에 보여요. 뉴스 같은 거 찾아보니까 희한하게 엘든링 트레일러 보고 나서 좀 새롭지 않다고 되나? 그래픽이 뭐 구리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제 아 그런가? 나는 애초에 프로 게임을 한 지가 이제 한 내가 몇년 됐지? 2016년? 한 5년 됐네요. 프롬게만판게 내가 5년이었는데 나는 솔직히 엄청 잘났다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엘든링 만약에 처음 이제 첫 출신할 때한달 안에는 한 달도 아니지. 한 일주일 만에 이제 개발비 전부 다 회수할 것 같아요. <웃음> 그 정도로 많이 팔릴 것 같고요. 이미 예고한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고 비주얼이 이렇게 끝내주는데 이게 별로라고? <목소리> 그래요. 취향 차일 수도 <목소리> 있지. 그런 사람들까지 내가 뭐라 하고 싶지는 않다 솔직히. 자기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는데 뭐 쪽에서 당연히 취향 차이지 so 뭐아 맛있네 <웃음> 아 그럼 제스처도 몇 개는 다 짬뽕돼서 왔을라나 개인적으로나 난, 난 그거 박소원 그거 의기양양이었나 그두팔 벌려서 <웃음> 그 제스처 정말 좋아합니다 닥소투는 제스처 중에서 뭐가 있었지? 괜찮은 거? 난 닥소투는 잘 모르니까 나는 유 <웃음> 다이 <You die. 웃음> <웃음> 어, 그런데 내가 2월달에 돈이 있을런지 모르겠다 이번달에는 카드 옷이 없어가지고 한 몇년만에 옷을 샀거든요 돈이 있을때?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거지요 오늘은 낙사대 오늘, 오늘 낙사대회? 비슷한거지? 낙사 투기자 <웃음> 오늘은 낙사 투기자 그런데 내가 하나 내가 얘기할게 있어 제가 저번 주말에 원래 계획했던걸 폐기했다고 했잖아 팁같은거 생각을 해봤어 엘드님 그 게임플레이를 보고나서 뭘 느꼈냐면은 차라리 닥소3 이제 팁 공개 경력 같은 걸 만들지 말고 엘든링이 하기 전 이제 내가 엘든링을 처음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덕목이라고 해가지고 팁 같은 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사실상 저의 이제 프롬 경력 5 년을 함축시켜서 내가 지금까지 프롬 게임을 해보면서 느낀 것 중에서 몇 가지 의 생각만 있으면은 앞으로 엘든링도 좀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 제가 왜 굳이 방송에서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따로 영상을 이제 또 녹화 더빙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이게 잘 안되더라고 자연스럽게 안나옵니다 편집용 목소리라고 해야되나 경직된 목소리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방송으로 풀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들 착석 하시고요 제가 강의를 살짝 좀 해드릴게요 보스 남아 있는게 어디 있지 아 무명화 아 무명 나쁘지 않네 내가 몰랐는데 채팅창 올라오니가이자 알았네 아 무명이 있었네 악으로 아, 깡으로 버더라 일단은, 프롬 게임을 하려면 뭐가 제일, 뭐가 제일, 첫 번째로 내가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 역시,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말을 먼저 해야겠죠? 물론, 길 찾는 것도 중요하고, 컨트롤도 다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멘탈 잡기에요, 사실상. 대부분 이제 처음 프롬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반 이상은 이 게임에 이제 아평을 듣고 왔을 거예요 보통 그런 말을 이제 듣고 이제 오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대부분 이제 깨라고 만든 거냐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랬고 <웃음> 근데 내가 하나 말해주고 싶은 거는 충분히 어느 사람이든 깰수 있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물론 일부 시리즈 몇 개는 깨러 만든 건지 의심될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 은 충분히 깰수 있는 난이도로 설계한 건 맞거든요 어느정도 음, 안돼안돼아 오늘 드럽게 안 되네 너무 오랜만에 왔어 아! A few moments later. 자 아무튼 아까 마저 내가 설명을 할게. 얘기를 계속하자면은 무명이 제일 아주 좋은 예시긴 하지. 무명 같은 경우는 엇박이 되게 심한 친구라서 피아이가 되게 애매한 친구예요. 무명에서 자기 자신을 시험하게 됩니다. 패턴을 아예 아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초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큰 벽으로 느껴지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무명을 예를 들어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때리면 일단 제가 맞게 돼 있어요. 얘를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은 찌르기 모션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서는 아예 때리면 안 됩니다. 물론 특정 무기군이 있으면은 찌르기 모션이 아니더라도 그냥 때려도 되긴 상관이 없는데 저도 사실상 이렇게 직검을 든 상태에서는 찌르기 모션 외에는 공격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뭔가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웃음> 말이 좀 살짝 좀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예 웬만하면 성공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애초에 제가 이번에 유튜브 올린 그 보스도 진짜 순전히 패턴을 잘 보시라고 UI까지 제거해서 올렸잖아요 저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나는 그냥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패턴을 아예 모르시면은 이제 보스 공략하기 앞서 정말 힘들, 힘들어지거든요 요약 여러분 왜네 있죠 그거 쓰는 거예요 장식 아니에요 물결표 <웃음>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정말 쓰레기처럼 갑자기 포장이 되네? 보스들이 웬만하면 은한 패턴만큼은 진짜 맞아주려고 쓰는 패턴이 있어요 그런 패턴이 보입니다 좀 하다보면 은그 패턴이 나올 때까지 그냥 피하면 됩니다 뭔 소리지? 말이 쉽긴 한데 이제 다른 캐릭터로 오자 이제 어느 패턴에서 피하고 이제 어느 패턴에서는 이때 때리면 된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했잖아요 패턴을 유도를 하는 거 일부러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청단 기술을 잡는다 쳐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어느 패턴을 유도를 할 거냐 그냥 단순하게 방패 올렸을 때 이제 전기로 치고 앞잡자 방패 올렸죠 이제 전기 앞잡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패턴을 계속 유도를 해줘야 돼요 잘 싸우려면은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패턴을 나오게끔 유도를 하면 됩니다 보스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잠몹이니까 앞으로든 다른 프롬게임을 하든 도움이 되는 팁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다른 게임 가서도 도움은 될 거예요 이제 군다 가지고 이제 패턴을 난다 알았어 어느 패턴을 유도를 해야 되냐가 문제거든요 1페이지는 솔직히 쉬워요 얘는 차라리 2페이지를 먼저 보증에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피좀 줄일게요 얘아 선생님 좀피좀줄여줘 제발. 어 아, 됐다. 이 정도면 될것 같다. 어디보자. 군다 같은 경우는 이페이지가 넘어가게 되면은 호전성이 되게 높아져요. 정신이 없어요. 보통 패링 없이 잡으려면 굉장히 힘든 보스 중에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패턴 이제 유도를 하느냐. 저렇게 공격을 하면 저렇게 달려와요. 저게 거의 무조건 나와요. 이렇게 한대 때리고 또 도망가 이렇게 패턴이 나올 때까지. 자기가 이제 원하는 패턴을 계속 유도를 해주는 거지. 나왔을 때한대 때리고 또 도망가서 도망가고 계속 도망가요 내가 원하는 패턴이 나올 때까지 얘 찔러요 돌진합니다 어안 오네 아 맞아 또 거리도 또 중요해가지고 너무 멀어서 그렇다 근데 확실히 오래 걸리긴 하다 패링을 안 하니까 선생님 이제 가십시오 적당히 해드린 것 같습니다 솔직히 패링이 쉬워 <웃음> 물론 자신감 있는 건 좋아요. 자신감 있다는 거는 내가 쫄지를 않다는 거잖아, 그거는. 그건 정말 좋은 자세긴 하거든요. 그런데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본 없는 자신감. 그거는 좋게 포장하면 은 근본 없는 자신감인데 사실상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무지성이에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웃음> 아, 미안합니다. 오늘 공략은 강의는 요약을 하자면은 뭐? 뭐가 문제인지 생각을 하시고 메용. 그다음 패턴을 익힌 다음에 그패턴 그 유도를 하세요 그러면 웬만한 벗은 다 해요 아 진짜 이거 실전 앞쪽 팁이라서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은 전작에 있는 뭐 데몬즈 소울이나 다크 소울 1, 2 심지어 아니야 킹스필드는 빼자 아닌데 내가 킹스필드는 해봤는데 이건 안 통하더라 전작에 있는 포럼 게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할 수 있는 팁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시고 게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키로는 제가 알려드린 거를 좀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아니 펠님, 펠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안 통하는 애들이 있다. 그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백 명을 부르세요. <웃음> 음, 백 명을 부르시거나 아니면은 자기 힘이 약해 약해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압도적인 힘은 음, 자기 힘이 약했나 생활을 해보시면 됩니다.